자 오늘은 꿀잼 만나리 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쉼님의 꿀잼 포켓몬 영상.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 포켓몬 그 자체가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파일이꼬북 이상희 씨 핵노닥 사명제 포켓몬 정복기 출발합니다. Alright, we're doing it one more time. 뭐야? 특훈을 하려나 본데요? 오케이 이상해씨 지금 기술 훈련 시키나봐요 자 아, 근데 저캐터피 모자 좀 어떻게 안하면 안되냐? 너무 잔인요 아 근데 이상해씨 이거 기술 전혀 못 씁니다 마 이상해씨 훈련 똑바로 안하면 진화 안시켜준다 진화로 지금 협박하는데요 어? 그때 진, 등장한 인간 트레이너 어? 인간 인간 좋아 야생의 트레이너가 등장했다 콩콩온 트레이너, 어이 트레이너 장난해나라 어? 지금 진화도하는 어? 쪼꼬미드 상대로 뭐하는거야 어나 35레벨 거의 고인물급 포켓몬인데 이제 애기 t 상대하라고? 하지만 이이 i d 을 이긴다면 i o t i d 제 레벨 떡상 가능해요 d i o t Idiot! i d 안녕하세요? i Idiot! i d i i d i d t t t t 너의 그동굴 채찍으로 보여줘! 아, 오케이 아... I guess I have to attack you now so, 공격할게 uh, 내가 흠, 공격 한번해 볼게 야! Yeah, yeah. This is an a t t a 공격받는 거 아니엄마! I... I, I don't understand. <웃음> what is this supposed to be? I'm confused. <웃음> you know what? It doesn't even matter c u s I'm about to... Come 어? on! 뭐야? 홍수원이 자기 스스로 얼굴을 때린다. 뭐, 이딴 트레이너가 다있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아닌가이요 I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t s 야야야반칙쓰지마 한턴에 한 번씩 공격해야 되는 게 국룰이라고 너 자꾸 국룰 깰래 파일이 리뭐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 <웃음> 뉘앙스로 얘기를 한대. 오! Try p u n c h i n 자, 그럼 이것도 먹어 봐라. 야 이거 좀 아픈 거 같은데. 아 안돼 파일이. 아 crap. 은죽 아니냐? No, just fainted. Yeah. t shame. We could have 아... used him on our team. Lucky you. 이런 애기들 당대로 순간 진심을 다해버린 홍수몬이에요. <웃음> 자 그렇게 the... 정신이 든 파일이. Hey. Yeah, You know, 꼬야이이자식 이거 이불 덮어 준척 하면서 장작으로 모닥불 캠프파이어 할 생각이었네 저거. 근데 Where's 지금 처참하게 박살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상해 <웃음> <의상의> 씨가 없어.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이게 포켓몬이 트레이너 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본인 크기도 막쁜데 이게 다른 애들 조종까지 하려고 하면 이 되겠어요? Come on, we're going back for him. Oh and 파리 파이디 사이에 I am your trainer. 균열이 생겼다. 오 to to 어, 싸운다. 야, 싸우지 마 얘들아. w huh? 아, 감정의 깊어져요. 어! <웃음> 결국 싸운다. You 사 나루토가 싸우 <웃음> 아이 강압적인 파이리의 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꼬북이에요 그래 파이리 너는 그냥 공포정치를 할 뿐이야. 팀이 아니라고. 윈나로 팀. 아! t a t e a m 아 f f 국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어. 오케이. Okay. fine. 그래 그래 그래. 요런트. Right. 자존심을 굽히고 I hate to admit it. I really do. But 잘못을 인정 하나요? 아! We don't know what I'm doing.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I'm, 야, 남자네. I'm sorry. 오! I refuse to submit to the humans. 하지만 신념은 굽히지 않는다. 인간 놈들에게 복종은 없다. 음? 인간 놈들을 우리가 우리 포켓몬들이 지배를 한다. We're both better than that. You know it. And we can't beat them unless 그래. we stick together. I'm asking as 그래. okay. 음. you. As y a s your t 자, 코비가어그로를 끌고 자, 홍수몬 꺼내고 뭐야? 어. 자, 지금이야, 파일이. 어, 뭐야, 뭐야, 뭐 No, <웃음> 야, 이거 상상도 못 했는데. 아니, 몬스터볼로 이제 포켓몬 복귀시키는 도중에 만약에 몬스터볼을 깨부수면은 그 포켓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야 이걸 궁금하긴 했다. 근데 너무 잔인한데? 마치 그거네 로봇 합체하는 도중에 합체 방해해버려가지고 텅! 이것도 궁루를 깨버렸다. 궁루 브레이커. 오, 와! 망가진다 홍수먼. 인간놈 도망친다. 야 그럼 홍수먼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잡혀 왔던 잡혀 갔던 납치하겠다는 이상희 씨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오! 동굴책씩 배웠네. 오, 내 모자. 어, 좀버려라자 아, 그렇게 행노답 삼형제의 팀웍이 점점 따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홍수문 어디로 간거야? <웃음> 이게 뭐 무의 세계로 돌아가버린건가? 알수 없는 공간인데요? <웃음> 어이, <웃음> 미싱노의 세계로 들어와버렸네요 그러면은 홍수문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거야 설마? o oh, 노 no! 야,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네! 그렇게, 웅성웅성 영웅이 사라졌다. 사라졌다.